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급성 뇌출혈 후 6개월 만에 사망 시 강경화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더라도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7나 2031843, 203183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부의 판단 상해 사망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 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이 강경화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기 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을지병원에서 강경화증으로 69회의 통원치료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복수천자로 37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년 8월 17일 에도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가항의 사실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한 거만이 뒤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생전 입원 가료를 받았던 이 병원의 위탁에 따라 시체 검안서를 작성해준 의사일 뿐 망인의 사체 부검이 또는 망인의 생전 진료 내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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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정신질환 및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취식 및 배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후 특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의 주호소 내용은 후두부 열상 및 부종으로 사고 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지병원 소속 의사 F가 2015년 2월 17일 작성한 진단서에 망인의 후송 당시 2014년 7월 2일 망인의 병명은 급성 뇌경출혈, 출혈성 뇌자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년 1월 15일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 외상성 경막과 출혈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2014년 10월 27일, 2014년 11월 19일 및 2014년 12월 17일 이루어진 각 상세 불명의 치매로 인한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에 따라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별개인 보험사인 우체국은 망인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18일 피고들에게 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강경화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피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망인이 강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원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